나 제이도쿠 한때는 덕지라는 유부남으로 꽤나 이름 알렸었는데 nope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가 태어나 잠시 휴덕을 선언했지만 언제쯤 다시 덕질에 복귀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 덕질은 무슨 다시 정리나 해야지 어? 이게 뭐지? 덕질하는 유부남, 찐덕후, 제이덕후님 서브컬처계 어벤져스 오늘도 어벤덕스 멤버로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? 오. 네! 물론이죠!